이 게임은 Anxiety Lost Night라는 게임입니다. Anxiety는 뭐 긴장된, 뭐 긴박한,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고, Lost Night은 마지막 밤이네요. 불금인가요? 굉장히 어둡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치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It's okay, 괜찮아.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좀 진정을 하고, 그냥 그저 운전하면 돼. 이쪽에 okay. Just a little bit more. 아, 조금만 더. 와나 a t n nah. No. Not now. 뭐야. 또 왜이래, 이거. 아니야, 지금은 안돼. 제발! 제발 어서! 뭐야,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자동차 시동이 꺼졌나봐요. 차 안에서 시작하네요. 왜차 정중앙에 이러고 있어? It's dark outside. 밖같은 굉장히 어두워. Creepy, 이상해. 기분이 묘하군. There should be a bus station. 주변에 버스 스테이션이 가까이 있을 거야. I need a map. 지도가 필요해. There's one not far from here. 버스 스테이션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밖으로 나가야 해. Oh shit! What's that? 방금 뭐였지? 코가 코가가 뭐지? <목소리> Probably turn the. 어. I should start the car. 게 시동을 걸어야겠어. 그래 a b g r 된거 같아. 오,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가네 IT'S NOT WORKING I SHOULD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걸까? 전화? 그 녀석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돼 있어 I SHOULD HAVE THE 뭐라고? 뭐라고? 못 읽었어, 못 읽었어! 글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그 r 다운. 어, 이거 되게 조작감 특이하다 이렇게 놓는 거군요 I NEED THE KEY 열쇠가 필요해 열쇠 아니, 아니, 아니 열쇠가 필요하.. 이거를 열, 열렸는데 열쇠가 필요하다고? 열쇠가 어디있는데 Why, why do I keep this?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지? 어, 뭐야? 피가 묻은 셔츠네? I should have left it there. 거기에 두고 왔었어야 됐는데? 문 위쪽. 어! 이거! 어! 상호작용돼, 여기. 어 대박.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어? 여기 뭐가 있네요. G, R, 가라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네. 이걸로 전화를 거는 거구만. 어, 끊어졌다. 저예요! 무슨 일인가요? 아,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도움이 필요해요. 어 지지직거려. 신호가... 안 좋아. 어디 계세요, 사부님? 나 여자네. 내셔널 파크. 그 국립공원 있잖아요. 이 시간에 거기에서 뭐 하세요? 그냥 닥 치고 저좀 와서 도와주세요. Oh, no, no, no, no, no, no. 한 시간 걸린대. 오는데 한 시간 걸린대. n no! 저 그렇게 오랫동안 못 기다려요. 빨리 걸어서 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뭐라고? 자 시동을 꺼놓으라고? 어메 자 시동을 끄라고 한건지 뭐..뭐 전기를 뭐 어떻게 하, 하라고 했었던거 같은데 노트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분이 나한테 노트를 줬었던거 같은데 그거 어디있지? 아 가방 이제 열릴거야 아 이거..되게 어렵다 조작이 여기있다 헉! 열쇠! 드디어 허허허허허허 드디어 찾았어 열쇠 가면서 밧줄? 밧줄? 이치오케이 okay. 괜찮아 괜찮아 밧줄에 피가 잔뜩 묻어있어요 아..아 죽인 사람의 신분증인가 봐 I can take care of my looks now 더뭐더할수 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주백야 말발이 지와와 열쇠 먹었으니까 이제 열리겠지 이게 무슨 약 약을 먹나봐요 이 무슨 약인지 모르겠네요 벤조디아제핀 벤조디아제핀 이게 뭘 무엇이요 아니 아니 뭘 그렇게 긁어대요 남의 차 긁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드라이버 밧줄로 교살 시킨 건 아닌가봐요 드라이버에도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면. 아, when you...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시동이 안 걸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되는 대처 방법이 써있네요. 에어컨디셔너를 끄고, 불을 다 키래요. 와이퍼, 또 확인을 하고, 언플러그 유 g your... 라디오 케이블을 뭐 어떻게 뽑으라고 하는데? 어렵구만... 에어컨디셔너를 끄래요. 껐죠. 그 다음에, 불을 다 키래요. 이건 와이퍼고 이게 불인가? 어? I should follow this 순서대로 해야 돼. <웃음> 왜왜왜왜왜왜왜왜왜난 <웃음> 절대 위를 보지 않을 거야! <웃음> 와 이게 게임 오버가 있네. 턴 오프 제목이 턴 오프고 나머지를 다 끄라는 거네. 오케이. 다 꺼버립시다. 불도 끄고요. 와이퍼도 끄고 켜져있는 불도 끄고 언플러그율 라디오, 라디오도 끄고 라디오 안 꺼져. 라디오 왜안 꺼져. 아 제발. 불 꺼진거지? I s h o u l d follow this instruction 이제 그 다음이 라디오인가? 어 지금 움직인다 내 주변 어슬렁거린다 야 아니 나사를 나사를 내가 풀어야돼? 오반데? 라디오에 있는 나사를 내가 스스로? 홀? 뿔을 누르라고? 뭘 누르라는 거야? 나안 죽어. 나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라고. 카워 케이블 아 무슨 소리야 뒤에서 계속 어! 어! 어! 오지마 오지마 아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 뭐 선을 뽑으라고 했는데? 무,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안돼, 죽는다. 아아적몇번아리고 나서 네네. 그 다음에 다시 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에어컨디셔너 끄고. 절대 순서대로 불을 끄고. 와이퍼 끄고 와이퍼는 꺼져 있잖아. 언플러그 유얼 라디오. 자 이것도 불 꺼야 돼. 자 하나씩 스. 천천히 스. 천천히 스. 아주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스. 됐고요. 성적을 몇번 올리고 <목소리> 그 다음에 Make sure y o u e r e c o r d i n s o e when you start 오케오케 이제 시동을 다시 걸면 된대요 어 뭐야 어 뭐야 왜 와이퍼 작동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와이퍼 아니야 아니 와이퍼를 끄라고 와이퍼를 끄라고 왜왜어 뭐야? 에어컨 왜또 켜져있어?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됐죠. 이제 시동을 겁시다 모든 걸다 껐다고 확신했을 때 이렇게 지지직하고, 이게 조금씩 바뀐다, 이거지? 오키도키 요 이건 킨건데? 이친 랜덤이네, 이게! 이것저것 되는 게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오키요. 어, 빵빵빵. 빵빵빵해서, 못오게 하고, 에어컨 끄고, 불도 끄고. 다 됐지? 다 됐지? 자, 시동 다시 걸어주고 어이 아이 도대체 뭐야 아까부터 어 어어 어. 에어컨도 꺼주고 불, 불 꺼져있어 자자자자어어어어 부담스러워 너무 가까워요? 아어 극는 소리 극는 소리 에어컨 꺼주고 앞에 전조등 꺼주고.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완벽해. 자, 다시 시동을 걸면 이제 걸릴 거야. 이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다고! <웃음> 왜! <웃음> 뭐야? 아, 운전하고 도망치다가 박았구나. 어, 뭐야? 아, 이대로 끝이에요? 아,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줘야지 아이, 데모긴 한데 스톤이 진짜 1도 안 보여주네 아씨 뭔가 되게 섭섭해 어, 제작진 섭섭하다고 근데 게임 자체는 꽤 신박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게 진짜 잘 다듬어져서 정식으로 발매되면 저는 꼭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어, 분위기도 굉장히 괜찮았고 차를 시동 걸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딱 나열해주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공포 요소도 막 엄청 어둡지 않으면서 막불 켜져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해가지고 다 보여줬잖아. 어,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형평성이 맞았단 말이야. 아 이게 한글 정발이면 진짜 스팀에 또 갓겜 하나 등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거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방금 2015라는 숫자를 본것 같은데? 자, anxiety, lost night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네요. 잘하셨습니다 늑과 전류.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라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